내 넓은 운동장 어디갔냐. 안개 해무가 심해서 그런지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 나를 배려해주는 개토끼. 나를 봐주면서 달린다. 파도가 잔잔하니 좋네. 개토끼는 파도가 무섭나보다. 모여있는 새토끼들. 우연인가? 10세 강인지 바단지 오늘 너무 고요하다 다시 돌아온 마늘밭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갈릭 바베큐 운동장이 된다 그런 날 있잖아 뭔가 느낌이 다른 날 평소처럼 당겼을 뿐인데 비공식 턱걸이 1에 성공했다 요즘 쉬는 날마다 일이 생겨서 먹던 닭가슴살을 못 사오고 있다 닭가슴살 없는 동안은 두부를 600g 먹는 중이다 차라리 좋아 양이 개많다 타바스코 소스 너무 좋아 해외 직구보면 종류도 많더라 종류별로 맛보고 싶다 불안하게 빠지는 몸무게 하체 근력운동을 조금 줄였더니 빠지는 것 같다 이러면 근육이 빠지는 건가? 7.7kg 물덤벨은 점점 부족함이 느껴진다 물 가득 넣으면 되잖아 오랜만에 감자뼈 운동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지 신선도가 별로다 아직도 슬지 않았어 뒷턱거리는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많아서 여러가지 그립으로 연습중이다. 아직 정자세로는 높이가 살짝 부족하다. 팔을 모아서 올라가는게 가장 쉽게 잘된다. 이건 힘이 다 빠졌어. 가벼운 중량으로 오래 매달리기도 꾸준하게 할 생각이다. 가까이서 보니까 서로 못생겼네. 개중량 운동. 근력이 늘어나면서 개중량도 부족하다. 살쪄라, 개토끼. 드디어 턱걸이 0.8개를 성공한 날이다. 높이가 살짝 부족해서 0.2개는 뺐어. 내두 손으로 내 몸을 당겨서 올릴 수 있는 날이 오다니.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만 했던 일이 꾸준한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다. 지금 내 목표 몸무게 69.9kg도 될까 싶은 상상의 몸무게지만 노력해서 언젠가 꼭 현실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면 된다? 하니까 되네. I'm okay. the lion.